가 있으면 저랑 사우나나 같이 하죠? 사우나? 사우나 좋지 새끼부터 잘라요, 엄지부터 잘라요? <웃음> 새끼가나 엄지가나? 어? 엄지로 해보지 뭐 올백으로 넘긴 파마머리에 화려한 은갈치 청장 부드러우면서도 살벌한 화법을 구사하는 충북 온성의 외유내강 시골깡패입니다 안 쓰면 미치겠네. 왕자 만나면은 안부화전 해줘요. 무려 범죄 조직을 이끄는 보스임에도 불구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살인을 저지르는 매우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제껴버릴 만큼 굉장히 냉정하고 잔혹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동네에 와 같이 들어 이런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런 어떻게 일을... <웃음> 이와 같은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쓸데없이 강하고 오직 자신만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극단적 성향의 소시오패스 자신을 쫓는 태수에게 피로가 내뱉었던 이 한마디는 그가 지금껏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돼지야. 살아보니께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나는요,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최정필 사장은 그냥 내 고객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야지요. 나홀로 자수성가한 거성그룹의 회장님 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식당과 술집 등 여러 분야에 손을 뻗치고 있는 전형적인 거대 기업형 조폭 두목입니다 극중에서는 고등학교 일진들을 수습사원으로 채용 온갖 범죄에 악용하게 되는데요 너들은 뭐라고? 가방다 너희들은 뭐? 가방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살인을 교사하거나 범죄의 대타로 이용하고, 네가 날 다시 보는 날에는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중요한 사람이 돼서 만나는 거다. 예, 그마저도 필요가 없어지면 그대로 제껴버리네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상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 아들 놈한테만큼은 착한 아빠로 돌변. 앞에서는 세상 인자하다가도 눈만 돌리면 깡패가 되버리는 극도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남자였죠. 너도 나 때리게. 그래, 이폴 시켜. 어, 싸운다. <웃음> <웃음> <웃음> 물론 정재영의 카리스마에 힘입어 꽤 멋진 모습도 등장했지만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 만약 현실 세계에 이런 놈이 있다면 말 그대로 공공의 적그 자체였겠죠? 뭐좀 싸겠다. 얼른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네가 뭐 봤어? 오 사장님!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님 이 ㅆㄹ엘름아 내 한마디 할게 어 살고 싶으면 졸라리 달리기나 에이 58년 개띠 똥 새끼야 새끼야 똥 새끼야 만석이와 종석이는 피를 나눈 친형제입니다 석자돌림 왠지 잘 어울리죠 마약과 인신매매 불법 장기거래 등을 주업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을 납치한 뒤 개미굴에 가두고 마약 운반 및 제조에 이용 이후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먹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밥먹듯이 저질러댑니다 사람 죽이는 거뭐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동생 종석이는 명품을 좋아합니다. 가 새로 산 건데. 아나이 음주가무와 향락을 좋아하고 제뭐있 제일 좋아하는 말은 So what? 날카로운 눈매와 비열한 웃음, 장난기와 살기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캐릭터였죠.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반면 만석이는 나름 인간적인 쓰레기입니다 밥 먹을 때 먼저 동생부터 챙겨주고 그런 동생을 인질로 잡은 태식에겐 분노에 사자오를 시전 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 동생한테만큼은 드럽게 인간적인 개새였죠 분명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상종 못할 악당들이지만 왠지 오묘한 매력이 돋보였던 역대급 형제 빌런 만석이와 종석이었습니다. 야이 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살수, 이름부터 오지게 살벌하죠. 불법 내기 바둑판을 운영하며 호구들의 집문서를 털어먹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보스입니다. 수하의 뛰어난 바둑실력을 가진 재원들을 모아놓고 내기 바둑판을 버린 뒤 훈수지를 시전, 상대방의 재산은 물론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등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발악하지 마라. 넌 어차피 갈곳 없는 축이야. 아무리 발부둥 쳐도 원지간 죽어 말끔한 수트핏에 날렵한 몸매 차갑고 냉정한 스타일의 지능형 악당 이지만 옷가지를 훌러덩 까는 순간 오만 문신이 창렬 뜻밖의 동양화 대잔치로 충격적인 반전 매력을 선사합니다. 또한 자신의 최측근들조차 한낱 도구로만 이용할 뿐 무슬모가 되는 순간 토사구팽을 시전 독선적인 최종 보스 캐릭터의 전형을 보여주었 었죠. 심지어 이런 악역들의 대부분이 주둥이 만 살아 숨쉬는 아가리파이터 인 반면 살수는 능수능란한 칼솜씨를 보여주며 현란한 칼춤 액션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명색이 바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바둑 좀 두다가 수 틀리면 엎어버리고 또 다시 수 틀리면 주어패는 영화 이런 영화의 보스라면 아무래도 바둑돌보다는 칼을 더잘 다루는 게 어울리겠죠? 어쨌든 정우성은 멋있었고 이시영은 예뻤으며 이범수는 살벌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 아, 선수가 왜 그러고 있어요? 응? 스타일극이게. 웃어요. 웃어. 일명 백사장. 조직폭력배 보스인 백회장의 아들이자 백상기획의 대표입니다. 본업은 사채업자지만 꼴의 연예기획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쌈마이하면서도 유니크한 면상이 돋보이는 과학적인 관상의 대표적인 캐릭터죠. 귀혼미가 뽀자거리는박세로의 머리 칼로 짼듯한 입가의 흉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언제나 그렇듯 선택적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화가 나면 일단 부하부터 조져버리는 아주 패약스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극중에서는 선우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칼부림을 장렬 <웃음> <알겠어>. 선우 <씨. 웃음> 야비하게 선우를 놀려대며 선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뭐야? 어? 그표정은 억울해? 어? 거야? 결국 칼보다는 총이 더 세다는 불변의 진리만을 확인시켜준 채 그대로 역광광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참고로 이 캐릭터는 황정민을 캐스팅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뭐.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아짱개 새끼들이 지랄하고 을잡아졌네이 X발란들. 하나 이새끼들 X같은 새끼가 이 X. 만주 하얼빈에서 넘어온 신흥조직 흑룡파의 두목. 어깨까지 내려오는 덜 말린 물미역 같은 헤어스타일이 차밍 포인트죠. 같은 조선족들을 상대로 사체를 쓰게 만든 뒤 원금이 무려 3천만원에서 2억으로 뛰는 미친 폭리를 적용. 만약 제때 갚지 못하면 팔다리를 부셔버리는 흉악무도한 깡패입니다. <웃음> 같은 동포끼리 좀 봐주시오 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며 자기 돈 떼먹는 사람과 거짓말 하는 사람을 오지게 극혀 두 명의 조선족 돌만이들과 함께 3인조로 활동합니다. 언제나 말보다 먼저 주먹이 앞서고 주먹보다는 칼이 먼저 앞서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투력도 이견의 여지없이 아이돌 출신 중 최강. 자그마치 6명의 적들을 혼자서 발라버리며 손도끼 무쌍을 찍어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나 한순간에 주변 조직들을 모조리 정리해버렸던 조폭계 루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잘못 고른 것 같죠? Isso 거대 기업형 조직 골드문의 상무 이사 대부업과 다단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내 공식 서열은 석동출과 장숙이 정청의 뒤를 이어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북대문파 출신의 정청을 눈엣 가시로 여기며 늘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조직의 보스였던 석동출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조직 내 권력 다툼에 개입하게 되면서 골드문의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내 이사들을 협박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이 남자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하지만 곧 강영철 과장의 계략으로 인해 각종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게 정청의 지시라는강 과장의 도발에 뒷박을 시전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하들을 시켜 북대문파를 급습한 뒤 그끝내 정청의 목숨을 아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매우 럭셔리하고 젠틀한 이미지를 고수 웬만해서는 직접 나서는 일이 거의 없지만 중후하면서도 위압감 넘치는 모습이 돋보이는 인물이었죠. 자존심이 워낙 센 편이기 때문에 남 앞에 굽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며 결국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아지트에 들어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멋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남겼던 마지막 대사는 현재까지도 최고의 명대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조폭계의 타노스 같은 남자 범죄도시의 장첸이 뭔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느낌이었다면 면정학은 묵직하고 둔탁한 마치 철퇴 같은 느낌입니다. 평소에는 개장수 노릇을 하며 신분을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족들을 한국으로 밀항시키는 미립국 브로커인데요. 그 밖에도 청부살인, 납치, 폭행 등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원퍼더 머니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죄다 찍어 제끼는 도끼의 달인이며 자신을 제끼로온 조폭들을 상대로 돼지 뼈 무쌍을 시전 말 그대로 피와 살이 난무하는 역광광 대잔치가 펼쳐지는데요. 사실상 정면으로 붙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일종의 무적 치트키, 먼치킹 같은 존재였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신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며 그냥 존재 자체가 헬이었던 연변의 최강자.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기어야겠죠? 다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대가리 떨어 버리고